자 어, 오늘은요 어, 파워포인트 여섯번째 시간으로 유튜브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일반적인 그냥 글자만 쓰는 간단한 썸네일이 아니라 사진과 이미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첫번째 어, 보통 테두리가 없이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테두리가 들어간 상태로 썸네일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는 테두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테두리를요. 주변 테두리 좀 들어가야 좀더 깔끔하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사각형. 사각형 보이나요, 여러분? 자, 여기 사각형. 여기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해서, 지금 보이는 요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자, 그려주는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유튜브 썸네일 사이즈예요 썸네일 사이즈인데,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 사이즈는 비율이 16대 9라는 비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하로 쓰시는 분들하고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 쓰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차이가 나게 돼. 차이가. 그래서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쓰시는 분들은 비율이 4대 3 비율로 쓰고 계시고요. 2013 버전부터 16대9 비율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꼭 유튜브에서는 16대9 비율로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4대 3인지 16대인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기 파워포인트 가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디자인 여기 가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고요 2010 버전도 똑같이 있어요 가보게 되면 이렇게 표준 4대 3 와이드 스크린 16대9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세요? 네. 4대 3과 16대 9는 완전히 틀려요. 네. 2010 버전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어요. 2010 버전은요 여기에 슬라이드 그 클릭을 하면은 비율 조정하는 게 별도로 나옵니다. 2010버전에서는 따로 해요. 그래서 꼭16대 9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자 썸네일을 만드시면 려 유튜브 네. 썸네일은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자 우리가 어 당연하겠지만은 당연하겠지만 요 안에다가 이미지도 집어넣어야 되고 사진도 집어넣어야 되고 글자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은 채우기를 없애버려가지고 요 안에 이제 이미지나 글자가 들어야 되니까 좀 깔끔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이 윤곽선 두께를 두께를 굉장히 굵게 만들 거예요 굵게 그래서 두께를 지금 이제 일대 있는 그런 10 정도로 굵게, 10도 조금 작네. 한15 정도로 해볼까요? 15 정도? 아, 15 정도로 좀 굵게, 굵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 화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에 가신 다음에 6, 그러니까 6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데요. 6 이상은 여기 밑에 있는 다른 선, 이 다른 선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별도로요. 별도로 나오면 여기서 숫자를 조정하시면 원하는 두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조정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요 선에 맞춰가지고 뚝, 어, 어, 윤곽선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윤곽선을 잘못하게 되면 요선 바깥으로 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선 안에 들어오게, 요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 안으로 들어오게요. 해 그래서 요 안에다가 살짝 맞추고 여기 끄터머리 사이즈도 요 안에 이거 안에 들어가서 맞추게. 자, 요것도요 끄터머리도 여기 안에 보이세요? 이렇게 안에 요 안에 들어오게. 이 흰색 선 안에 들어오게 윤곽선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테두리가 보여요. 흰색 선을 벗어나면 안 보여요. 어차피 그 테두리가 의미가 없어. 만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흰색 선 안에 이 테두리가 들어오도록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잊지 마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예쁜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쁜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미지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공짜로 무료로 이미지를 가지고는 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픽사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어, 구글에서요 구글에서요 자, 픽사 픽사베이라고 이렇게 네, 검색하면은요 네. 항상 제가 우리 수업 때는 크롬을 써야 된다고 꼭 생명들을 크롬을 실행하면 무조건 구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네. 크롬을 실행하면 무조건 기본이 구글이잖아요 그죠 예, 구글이에요 여러분 자 픽사베이 라고 검색합니다 자 픽사베이 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픽사베이 나오고 픽사베이 사이트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픽사베이를 클릭 여기서 픽사베이 들어가면 공짜로 온갖 이미지들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공짜라 그죠 그럼 여기서 어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여러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해볼까요 그냥요 자, 부동산 네. 부동산과 관련 있는 이미지가 이쁜게 나오는데 자 이쁜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를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을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이미지 있죠 예 네. 쓰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 자 클릭하면 그 이미지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 두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 그러면 어, 이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다운 받는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캡처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서 원하는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사이즈를 줘 캡처를 해서 바로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자, 캡처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오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무료 다운로드라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어, 해상도가, 기본 해상도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더 높은 해상도로 다운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여기까지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회원가입이 없다 여러분 자,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고 로봇이 아닙니다를 꼭 체크해줘야 되는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보통 어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 뭐 신호등 있는 거을 선택하라, 타일을 선택하라, 매장 정면을 선택하라, 뭐 산을 선택하라 그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그거를 글자대로 그냥 쿡쿡쿡 찍어준다. 찍어주기만 하면 돼. 찍어주고 완료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왼쪽 하단에 여기 다운로드 되는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면 되면 이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갖고 오면 되죠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파워포인트에서 자 여기 보시면 홈 옆에 삽입 이라는 메뉴에 삽입 그죠 예, 삽입을 클릭하면 여기에 그림이라고 하는 메뉴가 세 번째 메뉴로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자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을 클릭하면 자 어디 다운로드 된거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았죠 이미지를요 어디에 저장됐냐 그죠 어디에 어디에 다운로드, 다운로드. 우리가 다운받았다니까 여러분 음. 다운받았으니까 다운로드에 있다고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게 아니라 이 컴퓨터들이 여러분들이 잘 못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 쉽게 <웃음> 다운로드에 가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다운받아 놓은 이미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요. 걔를 클릭해서 삽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죠? 네. 조절을 좀 하고, 네. 필요없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물론, 이 방식이 아니라 이미지 안에 직접 그의 예,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그 끝까지 그,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형 안에다 이미지를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형 안에다 이미지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안아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 이미지가 들어갔죠 깔끔하게 이미지 하나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자 네. 자,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왔죠 그죠 네 깔끔하게 사각 테두리 안에 이미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 이제 또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네 사진 본인 사진 들어가야죠 본인 사진 그죠 이제 본인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삽입 그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본인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은요. 그게 자, 자기 자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 자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제가 들어가 있는 사진 중에서요. 어, 두번째 두번째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두번째 사진을요. 자 두번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었는데 좀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죠? 어색하죠? 이 배경 테두리를 없애버리는게 낫겠죠 그죠? 예 네. 여러분 제 얼굴인데 너무 노여하시거나 오바이트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잘 보세요 여러분 자자 자, 여기서 배경을 없앨거예요 배경 배경을 어떻게 없애냐면은 사진을 더블클릭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서식 메뉴로 들어가면 서식 메뉴 그죠? 서식 메뉴 제일 왼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배경 제거라고 하는 메뉴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는 배경 제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배경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딱 지정된 거는 안,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색깔이 진한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아까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죠?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배경이 안 들어가 있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보관할 영역으로 요 아래쪽이 잘렸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보관할 영역과 보관하지 않을 영역들을 요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적절하게 하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해 가지고 내가 만든 다음에 여러분 자 적절하게 크기도 약간 좀 조절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맞춰볼게요. 네, 깔끔하게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도록하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제가 하나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요렇게는 괜찮은데 방향이 좀 잘못됐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가, 갖다 놓 갖다 놓을까요? 이것도 괜찮네. 아니면 얘가 이쪽 표으로 보면 좋겠다는 얘기죠.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에는요. 여기 똑같아요. 서식에 가면은 회전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죠. 회전. 보이시나 요 회전? 그죠? 여기 회전을 클릭하면은 좌우 대칭 이렇게 좌우 대칭 시켜 주어요 이렇게요.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좌우 대칭시키는 것보다는 얘가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자제 사진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나 들어갔죠 그죠? 자 이렇게 본인 사진까지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원하는 글씨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글씨는 어떻게 쓴다고요? 여기 보시면 가 여기에 가 라고 하는 내용이 보이죠 그죠? 예 가를 클릭해서 원활 위치를 클릭하시고 글씨를 쓰면 되겠죠 뭐 뭐라고 할까요 어 바다가 보이는 보이는 어어그쵸살 살기 좋은 전원주택 이런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간단하게 요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글씨를 썼죠. 그럼 이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니까 글씨를 키웁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글씨를 적절하게 키우게 키워야 되겠죠. 그죠? 글씨를 적절하게 키운 다음에 폰트를 좀 굵은 폰트로 바꿔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굵은 글씨체를 써야지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굵은 폰트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폰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트 중에서 최대한 굵은 폰트를 쓰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폰트 중에서 가장 굵은 폰트를 쓰, 쓰겠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굵은 폰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굵은 폰트를 썼어요. 자, 그러면 자 최대한 굵게 썼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글씨를 썼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색깔을 네, 넣어줘야 되겠죠. 색깔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잘 보이지?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는데 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깔끔하게 보이려 그러면 흰색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좀 화려하게 보이려면 여러 가지 빨간색이 됐던 다른 색깔들을 화려하게 쓰시면 되세요. 근데 대부분 최근에는 흰색 계열로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흰색깔로 색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서식 가서 텍스트 채우기 에서 흰색으로 넣어볼게요. 근데 자, 흰색으로 넣으니까 뭔가 좀 어색해, 그죠? 뭔가 좀 어색하죠? 색깔이 좀 어색하니까 이 어색한 색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집어넣는 거예요? 테두리를 집어넣는, 테두리. 그러면은, 텍스트 윤곽선이 테두리에요, 여러분. 윤곽선이에요. 윤곽선, 윤곽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넣어보니까, 약간은 그죠? 처음 넣은 것보다는 약간 잘 보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글자를 눈에 띄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글자를 어떻게 눈에 띄게 만드냐면,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그림자라는 효과가 있어요. 텍스트 효과에. 그림자 효과를 주게 되면, 약간 좀, 그죠? 보여요. 근데 아이 그림자 효과좀 약한 것 같아. 좀더 진하게 그림자 효과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림자 효과에 가서 이번에는 그림자 옵션을 들어가서 좀더 진한 효과를 바꿔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투명도가 60%인데 일단 투명도를 제가 없애볼게요. 투명도를 쭉 없애면 훨씬 진하게 보이죠? 그죠? 훨씬 진하게 보여요. 투명도가 없으니까. 그죠? 진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각도를 조금 조절해볼게요 각도 보이나요? 각도를 조금 조절하니까 약간 더 눈에 띄지 않는 이게 막붕떠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죠? 각도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내가 글자를 입력했을 때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을 때랑 확실히 눈에 띄는 게 다릅니다 그죠? 엄청나게 좋지 않나요? 별로 안 좋나? 저지전네자 네,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야 되냐 그러면 글자를 한자 더 써야죠. 어떤 거 하나 더 써야 됩니까? 소액 투자 소액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전원생활을 뭔가 문구 하나 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급급매라고 하는 뭐 강조를 해주든지 그죠? 그러면 어 최고의 어, 투자 물건이라는 뭐 표시를 해주든지, 그죠? 그런 거로 하나 글자를 써주면 좋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런 느낌이 하나, 문구 하나 만들면 조,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가서. 자, 이런 느낌으로 하나를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네, 최고의 투자 물건. 뭐. 그냥 f m 들어 갈게요. 뭐, 섹시하게 제목을 바꾼다든지 그러진 않겠습니다. 음. 제가 원래, 음 섹시한 거리는 거리가 좀 멀어 가지고 그런걸잘 못해요 자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가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좀 붉은, 붉게 붉색깔대로좀 붉게 좀 해주고 그죠 붉은 느낌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나름 형, 형식으로 서식에 가서 윤곽선도 좀 넣어주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자 효과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림자 효과도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좀 진하게 해주면, 네. 자. 그죠? 느낌들이 또 많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도형, 도형 형태도 그죠? 도형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하기 쉬운 형태로 좀 느낌들을 주게 되면, 그죠? 네. 자, 이런 느낌으로 가, 이런 느낌으로 가볼까요? 자, 가게 되면, 어쨌든, 투자 물건이라는 이미지랑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연하게 나오겠죠 윤곽선도 제가 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도형도 그냥 없애버리는 것다를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그죠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쓸 건지는요 그 다음에 얘도 자 글자를 좀 키워주고 난 다음에 자 요렇게만 하니까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짝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최고의 투자물건 요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려고 했는데 별로 안 좋네요 그럼 다시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한번 네, 살짝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이런 느낌으로 썸네일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썸네일이요 그러면 어쨌든 눈에 띄는 형태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썸네일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한 형태의 썸네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형태의 썸네일을요. 그냥 fm 들어 갈게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 자 그러면 다시 돌릴게요. 네. 자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썸네일 만들었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저장해서 유튜브에 넣으시면 되는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해되시겠어요 그림으로 어떻게 저장하느냐 여러분 그림으로 저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자꾸 파워포인트를 저장한 다음 파워포인트를 썸네일 등록을 하려고 해요 파워포인트는 그림 파일이 아니라서 썸네일 등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등록하는 방식은요, 등록하는 방식은 이렇게 전체를 다, 전체를, 블록을다 지정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한 번에 잡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항상 썸네일은요, JPG로 저장해 주셔야 돼요, JPG. PNG로 저장하면은요, 용량이 너무 커서 썸네일 등록이 안 돼요. 열심히 만들어 놓고 등록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이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항상 jpg로 저장해줘야 된다는 거 jpg요 jpg 저장하고 이거를 내가 유튜브 뭐 썸네일 에디션에서 전원주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jpg로 저장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어, 사진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에두 번째. 두 번째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파일에 가서, 파일.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위치. 에 항상 본인이 어디다 저장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다 저장했는지 몰라요. 그럼 굉장히 골차파진다고 여러분요. 자. 어디다 저장한 첫 번째 위치. 위치를 꼭 여러분들이 잘 정해야 되겠죠 그죠 정해야 되고 두번째는 뭘로 저장해야 된다고요 jpg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jpg jpg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시는 이름을 이렇게 주정,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어 내보낼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면 여기서 무조건 뭘 해야 돼요 현재 슬라이드만 모든 슬라이드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장나는 거예요 왜? 이미지가 10장 있으면 10장이 다 저장돼 버리는 거예요또 찾다가 시간 나 가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을 해가지고 한 장만 저장을 해야 돼한 장만 이해 됐나요?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만 눌러가지고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 그대로 저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썸네일 파일을 그대로 마음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된다고요. 등록을 하시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썸네일을 남들보다 좀 깔끔하게 만드는 방식 뭐 그냥 글자만 써도 되고 제일 심플한 거는요.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글자만 쓰면 돼요. 그냥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글자만 써서 등록하는 것보다 요렇게 만드는게 그래도 보기에 예쁘고 화려해 보이니까 혹시 이런 쪽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형태로 썸네일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자 오늘은 파워포인트 요렇게 조금 남들보다 좀 다른 고급스러운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